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온 데는 어, 막강패야시장 이라는 대구 동구의 어, 뭉티기 집입니다 일단 서비스로 어, 여기 조개탕 같은 걸 먼저 좀 주시네요 어 이거에다 그리고 또 대구 지역 왔으니까 참소주 한번 먹어봐야죠 음. 여기 좀 손님이 좀 많아가지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여기 사장님이 또 저를 아시더라고요 누군지 그리고 사장님 아들분이 또 저한테 또 굉장히 팬이시라고 <웃음> 해서 에 조금 손님 한 테이블 빠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드시고 계신 손님 중에도 저 알아보신 분이 계셔가지고 좀 여쭤봤더니 여기 음식이 좀 굉장히 괜찮다고 좀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일단 조개탕에다가 먼저 이 참소주 한잔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소주. 그리고 저 건너편 테이블 쪽에서 어, 제 술사마 지금 영상 보고 계시네요. <웃음> 자 일단 조개탕에 한잔 해보겠습니다. 사사사. 아우, 아우 음. 아 참소 오랜만이다. 아, 어. 어, 이거 서비스로 주는 탕추고는안 짜고, 매추가 들어가서 그런지 국물이, 어, 시원하고 좀 좋습니다. <목소리> 어 <목소리> 아, 아니, <웃음> 아, 아유 <웃음>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아 그래 네. <웃음> 감사합니다. 아니 옆에 또 테이블 또 사장님께 네. <웃음> 술한잔 하신 사장님께서 아예 예, 사진 아 알겠습니다네. 그래서 또한잔주셔가지고어 아이고 대구 확실히 우리 애가집 동네 아유 인적이 넘쳐요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사사사. 이게 음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오, 이 뭉티기 삼합이라고 해가지고, 야, 이 뭉티기하고 문어 이 버섯이랑 이 고기 있는 거요거 해가지고 예, 삼합을 이렇게 좀 해주시네요. 그리고 이 소스가 이 뭉티기 소스, 아, 이게 기가 막히거든요. 예 요거랑 해가지고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구성된 가격은 아, 조개탕 서비스로 해서 39,900원입니다. 가격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정도면 자 여러분들 음식이 나왔습니다 한번 맛있게 한번 섭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장이 있고 이 뭉튀기 먹는 이 빨간장 이게 진짜 맛있어요 소주 한잔 따르고 일단은 메인 음식은 뭉튀이 먼저 음. 사사 사. 어. 아, 고기가 미쳤다. 와. 아니 소스 이게 뭐지? 아... 와, 기가 막히네 이거 문어 고기 버섯하고 래서 삼합. 음. 삼합인데 제가 고기를 두개 샀어요. 어, 고기가 너무 맛있네. <웃음> 한잔더 바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쏴쏴쏴 아까 아이고 생고추냉이도 있네요. 음. 생고추냉이에다가 간장해서 문어 두 개, 고기 두 개. 버섯 두 개. 그리고 이 구운 고기도, 소고기도 두개 해서, 육합, 성화 변이라 육합. <웃음> 문어 탈지게 씹는 느낌하고, 아이 부드러운 이 소고기. 아, 거기다가 이제 고소하게 해가지고 볶아낸 버섯하고 고기까지 만나니까, 야,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아, 참 제가 봤을 때는 삼합은 그냥 다 맛있는 것 같아. 여수 삼합, 장흥 삼합. 먹고 이제 홍어 삼합, 대구에 있는 이 뭉치기 삼합까지, 야생 마늘. 응. 테르비 부드러움, 고소함 아이기세개가 만나니까 좋네요 진짜 근데 이 구성이 39,900원이면 사실 가격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나 잠깐만 이 소스를 여기 들고 거. 기름 소금을 따로 찍고 있냐 <웃음> 음. 이거 오징어 같네 아닌가 이게 그오 이게 뭐지? 특이한데 되게 이 버섯인줄 알았더니 어? 뭐지 이거? 어? 이거 뭐지? 버섯인 줄알때 너무 쫄깃해가지고 오징어도 아니고 이게 뭘까요? 오, 약간 고기 느낌이 나는데? 막창은 아닌 것 같고 아니 사장님 딴게 아니라 이게 혹시 뭔지 여쭤보려고 이게 오드레기에요 오드레기요? 오드레기, 오드레기? 오드레기. 오드, 오드레기가 뭐예요? 아, 예, 소 대동맥 혈관인데 대동이아이 아, 아, 아, 아, 그 아, 아, 벗어리, 아, 오드레. 데 아... 죄송해요 여러분들 잘못 알려드렸는데 버섯이 아니라 오드렉이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아우 요 오드렉이네 오드렉이 오드레기. 아 이게 버섯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산업이 오드렉입니다 오드렉이 오드레기. 네. 좌우 좌우 좌우 음. 손님 많은데 이유가 있어요 약술이 손님 많은데 이유가 있어, 확실히. <웃음> 손님 많은 데 이유가 있어. 오드리게좀 아껴 먹어야겠다. <웃음> 오드리게좀 아껴 먹을게요. 자, 소스 찍어서. 쏴, 쏴, 쏴. 에 아껴 먹긴 개꿀. 꽤... 아. 지금 촬영한 지한 10분 만에 지금 이거 다, 소주 한병다비우게 생겼네요. 아. 최고 진짜 야 양념이 진짜 고기도 이제 좋은 고기를 쓰지만 이 양념 자체가 나 이거 방법 좀 배우고 싶다 진짜. 唰唰唰! 야, 오드레비! 또 새로운 식재료 하나 할 때가 또 배워 가네요. 와, 오드레비고. 음. 와, 오드레비. <웃음> <목소리> 와 진짜 여러분들 이거 진짜 꼭 한번 드셔보시면 추천합니다 뭉튀기 자체도 정말 훌륭하고 이 소스 훌륭한데 이걸 산합으로 근데 이 오드렉이라는 어저 처음 먹, 맛보는 이 식자재인데 야요거 최고네 쫀득한게 진짜 이거 제일이네요와여 음. 진짜 여러분들 대구 오시면 이 뭉튀기 뭐꼭 한번 드셔보시고 가시고 특히나 여기 동대구 쪽 오신다 그러면 신천동에 신천사동에 막강패야시장 여기 한번 들렀다 가시는 거제 추천합니다 음식도 괜찮고요 가격도 생각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 정말 강말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자 맛있게 잘 먹었고 저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자, 저희 이제 2차 와서 시청자분들과 이제 치킨에다가 지금 맥주 한잔하고 있었는데 많이들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어. 오늘 너무, 너무 좀대고 와가지고 네. 좀훈를 아, 받는 거 아닌가. 아, 어, 감사한 마음으로 했죠. 오늘 정말 너무 기분 좋게. 잘생겼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들, 저 앞으로도 제 방송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쏴쏴쏴! <웃음> <웃음>